알고타야 더 맛있는 롤코라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네 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5부까지는 롤러코스터를 분류할 수 있는 온갖 가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갖 가지 분류체계로도 구분할 수 없는 정말 더욱 온갖 가지 롤러코스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6부에서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롤러코스터에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행 중 라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롤러코스터의 종류 얼마나 다양할까 제6부 지금 출발합니다. 영상에 고유명사와 개념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상 하단에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과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t's ghost time 흔히 드라켄이 한국 최초의 다이빙 코스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에서오부에 걸쳐 살펴보았던 내용 중 다이빙 코스터라는 항목은 없었고 무언가를 다이빙 코스터로 분류할 만한 기준 역시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살펴본 바로는 드라켄은 좌식 플로어리스 아웃도어 롤러코스터이고 정방향으로 달리면서 평범하게 주레일 두 개를 지닌 화면마찰 롤러코스터입니다. 여타 롤러코스터와 비교해보았을 때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딱 한가지 다이브 드랍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수직 낙하 구간을 빼면 말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 참 좋아지면서 100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롤러코스터가 대거 등장한 마당에 수직 낙하 정도는 세상에 널리고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이브 드랍은 탑승물을 바로 수직으로 떨구는 것이 아니라 하강하기 직전 몇초 동안 탑승물을 레일에 90도에 가깝게 고정하여 매달아 둔다는 점에서 여전히 특이합니다. 이때 극대화되는 긴장감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다이빙 코스터가 특별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건 주관적이고 가장 무서운 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코스터가 특이한 점은 롤러코스터의 모든 구성요소가 이 다이브 드랍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탑승물이 앞뒤로 길다면 제일 앞 탑승자와 제일 뒤 탑승자가 느끼는 스릴이 간격이 커질 것입니다. 다이브 드랍에서 제일 앞 탑승자는 수직으로 매달리겠지만 제일 뒤 탑승자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다이빙 코스터의 탑승물은 두 줄에서 세 줄로 짧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신 좌우로 길이를 늘려 한 줄에 6명 이상이 앉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직 낙하 뒤로 이어지는 다양한 특스트랙과 워터 스파우트가 대미를 장식한다는 점 역시 다이브 드랍을 특히나 돋보이게 합니다. 이처럼 롤러코스터의 특정 요소가 매우 부각되어 있거나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었을 경우 해당 요소에서 이름을 따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기도 합니다. 드라켄과 같은 롤러코스터는 다이브 드랍이 하드캐리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이빙 코스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는 드라켄 이전에도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탑승물이 좌우로는 이동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위와 아래로 내달리도록 설계된 트랙을 낙타 등을 닮았다고 하여 카멜백이라고 부릅니다. 대구에 있는 한 롤러코스터에서는 연달아 배치된 카멜백이 어마어마한 에어타임을 선사하여 큰 재미를 주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카멜백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카멜백과 같이 카멜백 구간이 반복되어 스릴을 극대화하는 롤러코스터를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편의상 카멜백 코스터라고 부르곤 합니다. 특정 트랙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루핑코스터입니다. 루핑코스터란 360도 회전구간으로 잘 알려진 버티컬 루프가 사용된 롤러코스터를 말합니다. 버티컬 루프가 있다고 전부 루핑코스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롤러코스터에서 버티컬 루프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롤링 엑스트레인이나 은하열차 888과 같은 롤러코스터는 루핑코스터이지만 버티컬 루프가 다른 요소를 보필하는 정도인 부메랑이나 파에토는 루핑코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루핑코스터 중에서도 더블 루프 두 개가 연달아오는 경우를 더블 루핑코스터라고 합니다. 버티컬 루프가 두개 있다고 전부 더블 루핑코스터가 아니고 반드시 두 개가 연이은 구성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360도 트랙인 콕스크류가 특히 부각된 롤러코스터를 콕스크류 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콕스크류, 코크스크류, 코르크스크류 전부 같은 말입니다. 콕스크류 두 개가 연달아 배치된 이른바 더블 콕스크류가 강조되어 있는 롤러코스터를 더블 콕스크류 코스터라고 부릅니다. 또한 버티컬루프와 콕스크류를 모두 지닌 롤링 엑스트레인과 같은 롤러코스터는 루핑 콕스크류 코스터라고 부릅니다. 루핑 콕스크류 코스터는 버티컬루프가 먼저 배치되고 그 뒤에 콕스크류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총동 환타지아의 환타지아 스페셜은 콕스크루가 먼저 오고 나중에 버티컬 루프가 오는데다가 더블이다모해 트리플 콕스크루가 설치된 세계적인 레어템입니다. 아니 그런데 버티컬 루프는 뭐고 콕스크루는 또 뭐야? 360도가 다 똑같은 360도 아니야? 똑같이 360도를 회전한다 하여도 회전축의 위치와 탑승물의 위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특수 트랙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특수 트랙에 관한 이야기는 추후 다른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코스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다이빙 코스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역시 추후 개별 영상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핑 코스터나 콕스크 코스터 중에는 유독 옛날 기종이 많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이들처럼 특정 트랙을 강조한 네이밍은 아직 롤러코스터가 크게 발전되지 않았던 수십년 전에 롤러코스터 제조사들이 버티컬루프나 다이빙드랍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면서 그리고 해당 롤러코스터를 유치한 놀이공원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마케팅을 벌이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네이밍은 지금처럼 나올 수 있는 웬만한 기술은 나온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다양한 롤러코스터가 설치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될 일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스트랙이 명칭 뿐인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슨 요소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그 요소가 특스트랙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켄이 다이빙 코스터 중에서도 그리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그리폰은 모델명입니다. 핸드폰으로 비유하자면 갤씨 노트에 해당하는 것이 다이빙 코스터이고 그 중에서도 노트10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폰입니다. 사실 그리폰은 원래 드라켄을 만든 제조사에서 2007년에 미국에 만들어 놓은 다이빙 코스터의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경주월드 측에서 기존 그리폰의 트랙 레이아웃을 거의 그대로 수입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재미가 보장된 기성품을 주문하는 것이 재미도 보장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그리폰이 두 개가 되면서 기존의 그리폰이라는 이름이 모델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개별놀이기구의 이름이었으나 이후 모델명으로 승격된 경우도 있고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널리 보급하기 위해 모델라인을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명칭의 롤러코스터가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름을 지을 때 특정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민영인 것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성씨가 이씨인 것이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이에게 바라는 말을 한자에서 찾아 배열하니 민영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지 어떤 분류체계와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콕스크류 코스터 역시 콕스크류가 있으니 콕스크류 코스터인 것이고 다이빙 코스터는 다이브 구간이 짜릿하니 자랑하고 싶어 다이빙 코스터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도 있지만 돌림자라고 하여 처음부터 비슷한 이름을 여러 개 지을 생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존경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경우도 있죠. 롤러코스터의 명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일일이 분류해내기 어려운 이러한 이름들은 분류 기준으로는 포착해낼 수 없는 각각의 롤러코스터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장점과 특정한 부분, 매우 지역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1부에서 5부에 걸쳐 알아보았던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나 입식 롤러코스터와 같은 분류명칭도 루핑코스터나 다이빙코스터와 같이 처음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기업에서 발표한 모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한 것이든 우연이든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는 롤러코스터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성을 반영한 반면 루핑코스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다양하고 기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을지 과연 이 이름은 보편적으로 수용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롤러코스터의 종류 얼마나 다양할까 육부작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롤러코스터를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며 중간중간 특정 롤러코스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개별 영상에서 다루겠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Who's Running The Show라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Who's Running The Show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플라잉 롤러코스터입니다. 이후 의 시간도 롤코라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Who's Running The Show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